네, 안녕하세요. 인산철 배터리에 대한 궁금증을 수박 겉핥기식으로 풀어보는 시리즈입니다. 이번 영상에서는 인산철 배터리를 여기 있죠. 안전하게 보관하고 충전하는 방법에 대해서 얘기를 해 보겠습니다. 첫 번째. 인산철 배터리 보관 방법. 그 인산철 배터리를 사용하지 않을 때 장기간 보관할 때 어떻게 보관해야 하는지 물어보시는 분들이 꽤 많아요 그렇죠 네 예, 뭐 질문은 그거예요 일단 아무것도 모르시니까 완충 상태에서 보관을 해야 됩니다라고 제일 많이 물어봐요 이 보관할 때는요 결론부터 말씀드리면 아주 과하지도 그리고 부족하지도 않은 절반 정도 충전된 상태로 보관해 주는 게 가장 좋습니다. 대충 볼트 게이지로 보면은 13볼트에서 13.2볼트 그 사이로 보관해 주시면 돼요. 뭐좀더 자세한 걸 알고 싶다는 분들을 위해서 부연 설명을 하자면 배터리를 보면 정격 전압, 완충 전압, 방전 전압 세 가지 전압이 있습니다. 뭐 완충방전은 다 아시죠. 전격전압은 그럼 도대체 뭐냐. 전격전압은 이 배터리가 화학적으로 가장 안정된 상태일 때의 전압을 의미합니다. 이 리튬인산철 배터리의 전격전압은 셀 한개당 3.2V에요. 셀 하나 꺼내볼까요. 오! 여기 소품을 많이 준비했어요. 요거 하나당 3.2V일 때 내부에서 화학적으로 가장 안정적입니다. 그리고 여러분들이 사용하고 있는 12V 파워뱅크에는 요거 4개가 직렬로 들어가 있어요. 요거 4개 3.2 곱하기 4 해볼까요? 3.2 곱하기 4는 1 2 8 네, v 예요 근데 11.8V라는게 리튬 같은 경우는 전격전압에서 용량이 대략 50% 정도 돼요. 인산철은 12.8V에서 용량이 20% 미만이에요 13V 미만 이라서 그래서 장기간 이 12.8V가 화학적으로 가장 안전, 안정되어 전안 있지만 막 6개월 1년씩 보관할 거다 방전의 위험이 있겠죠 그래서 그것보다는 약간 높은 전압으로 보관하는게 좋고요 그리고 이제 그렇다면 아까 얘기했던 13V 절반 정도 충전된 상태에서 얼마나 보관할 수 있을까? 얼마나 처박아 둬도 괜찮을까? 방전이 되지 않을까? 자, 그거 같은 경우는 이 파워뱅크에 전기를 닦으면 얘는 이 안에서 전기를 소비하는 부품은 딱 하나밖에 없습니다. 완전 차단하면 BMS라는게 내부에서 대기전력을 가지고 전기를 소모해요. 그런데 얘가 소모하는 대기전력은 밀리와트 수준이에요. 1000분의 1와트. 하루 종일 방치해놔도 1와트도 안 먹어요. 뭐 0.1와트 먹을까요? 그럼 바꿔서 계산해보면, 한3 달, 100일 이상 방치를 해놔도 소비되는 전력은, 뭐 아무리 후진 BMS를 달았다고 해도 10A 미만입니다. 그럼 절반, 50A 정도 충전돼 있다. 그러면, 한 6개월이라고 진짜 6개월? 아니야, 1년 가볼까? 6개월에서 1년 정도 방치해도 소비되는 전기는 30A 그 정도도 안 돼요 사실 그 미만이에요 저희도 작년에 입고된 물건 가끔 처박아 놨다가 전압 재보면 거의 0.1V 정도 떨어져 있을까 그 정도밖에 소비가 안 됩니다 그래서 반쯤충전돼 뭐 있다면 1년 정도 창고에처박아 둬도 큰 문제는 없습니다 그러나 그이 세상에는 제가 모르는 것들도 많아요 이건 제가 아는 한에서 말씀드린 거고 제가 모르는 게 뭐냐 제가 모르는 어떤 BMS는 특수한 기능이 있어 가지고 대기전력이 높을 수도 있어요 그리고 어떤 파워뱅크에는 릴레이가 들어가 있는 경우도 있어요 그리고 보통은 전원을 끄면 릴레이는 떨어지는데 또 신기하게 전원을 끄면 릴레이가 붙는 경우도 저는 못 봤지만 있을 수 있겠죠? 그런 거에 대비해서 한 쳐박아둘 때는 그래도 6개월에 한 번씩은 켜가지고 전압 체크를 하고 12.8V 아래로 떨어졌다 그러면 완충시킬 필요는 없어요 한시간 정도만 충전을 시켜가지고 13V로 맞춰주고 다시 쳐박아두자 근데 뭐 1년 이상 안쓸거면 구입하실 필요도 없겠죠. 자 그리고 여러분이 만약에 이건 파워뱅크를 보관하는 거고 BMS가 장착되지 않은 셀을 보관한다. 셀을 보관한다면 그 리튬이온 배터리는 인산철만 그런게 아니에요. 리튬 모든 리튬이온 배터리는 모든 배터리 중에서 자연 방전율 자연 그냥 가만히 놔뒀을 때 방전되는 에너지가 가장 적습니다. 요거 3.2V로 충전해서 보관한다. 한, 2년, 3년 보관해도, 방전이, 안 돼요. 물론 조금씩은 되죠. 제가 방전이 안 되는 건, 얘가 성능이 저하될 정도로 2.5V 다리로는, 방전이, 안 된다고 보셔도 돼요. 만약에, 2년 지났는데 방전됐다불량셀이에요 요거는 이제, 파워뱅크랑, 배터리 셀을 보관하는 방법에 대한 이야기였고요. 두 번째 이제 캠핑카에 배터리가 매립되어 있는 경우가 있겠죠. 그리고 그 캠핑카를 안타깝지만 장기간 주차 시켜놔요. 그럼 어떻게 관리를 해야 할까요? 제가 아는 분 중에서도 분들 몇분 있어요. 아시는 분들도 진짜 꿈에 그리던 캠핑카를 장만했어요. 그런데 이분이 너무 바쁘세요. 엄청난 돈을 들여가지고 캠핑카를 만들었는데 1년에 두번 써봤대요. 나머지 뭐예요? 6개월 동안. 세워놓은 거예요? 그냥 6개월 동안. 6개월 동안 세워놨다. 그럴 때는 배터리를 어떻게 관리를 해야 될까요? 참 안타깝죠. 그냥 그 돈으로 별 5개짜리 호텔에 해외여행을 다니지. <웃음> 왜 캠핑카를 만들어가지고 6개월 동안 짱 많아. 예 그런 경우에는 자 첫번째 이 배터리가 자동차 배터리와 연결된 경우가 있습니다 그 자동차 배터리와 연결된 경우에도 세달에서 6달까지 방치해도 문제가 없습니다 근데 요런게 있어요 캠핑카는 제작 업체마다 만드는 방법이 다르고 자동차의 대기전력이 다 달라요 예를 들어가지고 어떤 업체는 릴레이란 걸 엄청나게 좋아해요. 태양광을 끊기 위해 릴레이 달고 아니면 메인 배터리와 보조 배터리 사이에도 릴레이를 달고 또한전 들어오면 끊어주기 위해서 릴레이를 달고 릴레이 막 제가 많이 달린 건 8개 달린 것도 봤어요. 자 그렇게 릴레이가 많이 달린 차는 대기전력이 조금이라도 있습니다. 메다트라도요 1와트 정도 대기전력이면 아무것도 아니다 싶죠? 근데 24시간이면 24와트고 하루에 24와트죠. 1 0일이면 2400와트에요. 다 방전돼요. 세 달이면. 그래서 캠핑카 같은 경우는 일반 자동차라면 한세달 방치해놔도 상관은 없지만 캠핑카라면 그래도 애정을 가지고 만든 차거나 비싼 차잖아요. 세워놓더라도 그래도 한 달에 한번두 달에 한 번이라도 가서 배터리 전압을 체크해보자. 체크해주고 전압이 12.8V 아래로 내려갔으면 시동을 걸든지 해서 충전을 시켜줍시다. 자 그리고 두 번째 바로 연결을 안 하고 이런 걸 쓰는 경우가 있어요. 이런 거. 요거. 요거는 일제고 SBC001 요거는 저희가 판매하는 건데요. 둘이 똑같아요. 요거는 두 제품 다 전압 감지식 릴레이 스위치입니다. 이런 거 연결해 놨을 땐 얘도 릴레이에 아까 릴레이는 대기 전력을 소비한다고 했죠. 얘도 1와트 미만으로 계속 소비 해요. 이런 걸 달아 놨을 때는 뭐든지 대전류 스위치라는 것도 있어요. 대전류 스위치도 있고, 뭐 직류 차단 스위치도 있습니다. 이런 걸 자동차 배터리와 자동차 배터리 플러스와 이 릴레이 형태의 충전기 사이에 설치해주세요. 아, 얘는 괜찮겠다. SBC는 괜찮네요. 여기 어, 우리 거보다 더 괜찮은 부분이 있어요. 온오프 스위치가 있어요. 스위치를 꺼주세요. 왜냐면 얘도 릴레이라서 전기를 소비합니다. 이런 게 달려있을 땐 스위치를 꺼주는 게 좋습니다. 장기간 주차시킬 땐. 그리고 요거는 배터리 방전이 되는 걸 거에 대해서 관리하는 부분이고요. 근데 방전보다 더큰게 있어요. 충전. 그 캠핑카에는 태양광 패널이 달려 있는 경우가 많습니다. 태양광이 설치된 경우 아무리 작은 태양광 패널이라도 충분한 시간이 지나면 배터리를 완충시킵니다. 그리고 배터리가 완충되면 이 BMS에서 셀이 완충되면 이뭐 아주 미미하지만 대부분의 BMS는 밸런스 기능이 작동합니다. 을셀 밸런싱 기능이요. 그 밸런싱 기능 별거 아니에요. 전압이 높은 셀에 전기를 저항을 가지고 태워버리는 거예요. 그러면서 전압을 맞춥니다. 이 밸런스 기능 작동할 때 하루 이틀 괜찮아요. 3, 4일 괜찮아요. 일주일 괜찮아요. 근데 태양광이 달려있는 상태에서 한 달을 주차시킨다. 그러면 어떻게 되겠어요? 저항에서 계속 태우죠. 그런 샘플을 가지고 왔어요. 여기 보이시나요? 저항 탄 거? 보여요? 네. 그래요? 네. <웃음> 예, 저항이 타요. 저항도 타고요. 계속 열이 나거든요. 열이 만져봤을 때 손으로 만지면 아뜨거하는 정도로 열이 나요. 열이 계속 나면서 회로가 망가질 가능성이 높아집니다. 언제? 태양광 패널을 연결해 둔 상태에서 장기간 주차를 해 놨을 때, 뭐, 어떻게 견디겠어요? 한달 내내 막 저항이 작동을 했는데. 그렇죠? 그래서 태양광이 설치된 경우, 장기 주차할 때는 패널을 꺼주세요. 그리고 완충되면 배터리도 안 좋아요. 아까 배터리가 장 좋은 상태는 각 배터리의 전격전압 완충된 건 화학적으로 불안정한 상태예요 완충 상태를 계속 놓으면 좋지는 않습니다 자, 그럼 스위치는 태양광 패널을 어떻게 연결하냐 많은 분들이 네 컨트롤러가 있죠 컨트롤러와 보조배터리 사이에 스위치를 다는데 스위치는 컨트롤러와 여기 태양광 패널을 연결하는 선 보이죠? 플러스선 요. 컨트롤러와 패널이 연결되는 선에 나는 거예요. 왜냐, 요즘 여러분들이 쓰는 컨트롤러는 대부분 12V, 24V 겸용입니다. 그리고 설정을 안 해요. 연결함은 자동으로 얘가, 아, 지금 12V 시스템이다. 24V 시스템이다. 감지해가지고 세팅을 해요. 충전 전압을. 또 감지하려면 뭐부터 연결해야 돼요? 선배터리예요 배터리 먼저 연결을 해줘야지 얘가 몇 볼트 시스템인지 감지를 해요. 그럼 배터리 쪽에 스위치 달고 껐다 켰다 껐다 켰다 한다. 그러면 패널은 연결된 상태에서 배터리 연결만 끊어져가지고 오류가 발생할 수 있습니다. 네, 테스트 해봤는데 12 볼트는 괜찮아요 그렇게 해도 근데 24 볼트는 오류 발생해서 충전 안되더라고요. 패널을 먼저 연결하고 그래서 스위치를 달땐 이쪽 패널 연결되는 선에다가 스위치를 달아줘야 됩니다 또 이런 스위치 달아주면 돼요 이거 달든 이거 달든 단 교류 스위치는 달지 마세요 약해요 그렇게 스위치 아니면 스위치 안 달고 이거 나사 돌려가지고 빼놔도 되지 빼놓고 테이프로 갈아놔도 됩니다 음좀 전기테이프 절연테이프 같은 걸로 묶어놔도 됩니다 그래서 여러분들이 태양광 패널이 달린 차이를 장기주차시킬 때뭐 지하주차장에다 하면 상관없겠죠. 충전이 안되니까. 근데 햇빛이 비치는 곳에서 장기주차 할땐꼭 패널에서 을 충전이 안되도록 분리를 해두시라 스위치를 달든 전선을 뽑든 전선을 뭐 여러가지 방법이 있겠죠. 자 요게 이제 배터리를 뭐인선철 배터리로 특정이 되네요. 배터리를 안전하게 리튬도 똑같아요. 전압만 맞으면 요아 전압은 리튬 전격전압에 맞춰야 되겠죠 그 배터리를 안전하게 오래오래 보관하는 방법입니다 참고로 완충은 되게 안좋아요 그래서 뭐죠? 요새 가끔 기사 나잖아요 ESS 에너지 스토리지 시스템 거기서 불 나잖아요 그 완충 상태에서 불이 나는 거예요 그리고 거기 배터리가 워낙 많이 들어가니까 그리고 또 거기 문제가 배터리를 새 배터리랑 폐기 처분 된 배터리랑 같이 다 혼용을 했었어요. 굉장히 복잡한 시스템이에요. 물론 환경은 되게 최악의 환경입니다. 거긴 ESS 같은 경우는. 그래서 ESS 같은 경우는 안전하게 쓰기 위해서 70% 정도만 충전해서 사용을 한다고 합니다. 그건 저도 ESS 가서 본게 아니라 기사에서 읽었어요. 자, 이게 보관 방법에 대해서 얘기를 했고요. 이제 두 번째 주제. 아, 이거 중요합니다. 가장 먼저, 이번에는 잘 충전하고 잘 쓰는 방법이에요. 보관, 약간 보관, 지금은 충전. 자, 가장 먼저 적절한 충전 속도에 대해서 알아보겠습니다. 자 여러분, 배터리 빨리 충전하고 싶으시죠? 그래서 어떤 분들은 충전기 두 개씩 다는 분들도 있더라고요. 그런데 배터리는 빨리 충전하는 것보다 느리게, 은근하게 충전하는 게 훨씬 좋습니다. 뭐 그런 이론적인 것들 옛날에도 한번 얘기했었고요. 그런 걸다 생략하고 결론만 말씀드릴게요. 저희는 배터리 용량의 10분의 1로 충전하는 것을 권장합니다. 만약 여러분이 가지고 있는 배터리가 100A라면 10A 충전기를 사용하는 거예요. 그래도 나는 좀 빨리 충전을 하고 싶다. 환경이 안 돼가지고 6시간 만에 충전을 하고 싶어. 5시간 만에 충전을 하고 싶어. 그러면 20%까지는 괜찮습니다. 100A 배터리 기준 20A죠. 그러나, 가장 중요한 거 절대로 오늘 그래 오늘 영하 10도 아래로 내려갔어요 서울이 오늘 같은 날 바깥에 노출되어 있는 배터리는 어, 높은 전류로 충전하지 마세요 자 추울 때왜 충전하면 안되냐 이게 날씨가 추워지면 이 안에도 액체가 들어가 있거든요 물은 아니죠 근데이 액체가 땡땡 얼지는 않아요. 얼지는 않는데 온도가 내려갈수록 화학적인 반응 속도가 점점 느려집니다. 그건 뭐냐면 확산 속도도 느려져요. 안에서 내부에서. 무슨 말이냐면 온도가 낮은 상태에서 충전을 하면 전체적으로 골고루 충전이 되는 게 아니라 이 충전 그이 부분 있죠. 이 부분만 집중적으로 충전이 돼요 특히 영화 20도 아래로 가면 은 거의 얼어붙는 상태가 돼가지고 충전을 하면 이 부분만 과충되다가 여기서부터 단자 주변부터 손상이 갑니다 영구적인 손상이에요 배터리가 못쓸 정도로 망가지지 않지만 한 번의 충전으로 수명이막 10%, 20%씩 쭉쭉 달고 부풀기도 합니다 그래서 가장 중요한 거 영하 10도 근데 그 영하 10도는 오늘 날씨 기준이 아니라 다행히 셀 기준이에요 이 셀의 온도 셀의 온도가 영하 10도 이하다 그럼 충전을 하면 안됩니다 그리고 어, 또 뭐가 있을까 다행히 대부분의 이런 거는 영하 10도로 내려갈 일이 없죠 들고 다니잖아요 집안에서 충전을 하잖아요 밖이 뭐 영하 4 0도래도 집은 영상일 거 아니에요 이런 괜찮구요. 가장 문제가 되는건 외부로 따뜻한 곳이 아닌 약간 자동차 하부라든지 외부 박스에 매립된 배터리들이에요. 걔네들은 어, 보온이 잘안돼있으면 영하 10도 까지는 아니라도 영하 5도 까지는 내려갈거예요 그리고 실제 밖에 기온이 영하 15도 20도 까지 되면 셀의 온도가 영하 10도 까지 내려갈 수도 있습니다. 그때 영화 10도에서는 최대 충전량이 어딘 얼만큼이냐 그때 최대 충전 가능량이 용량이 10%예요 어? 그래서 우리가 사실 10% 충전하라고 하는 거예요 왜냐 한국에선그 정도만 해도 모르고 추운데서 충전해도 사고나지 않거든요 그리고 영화 20도가 되면 5% 미만으로 충전을 하라고 합니다 왜냐 망가지니까 그리고 다행스러운 건 방전은 상관이 없어요. 그래가지고 저도 다른 데서 들은 건데 그 자동차 배터리 있잖아요. 테슬라 같은 거. 테슬라 자동차 같은 경우는 거기 리튬이온이라서 영하 오도만돼도 충전하면 안되거든요. 그래서 테슬라 같은 경우는 주행하면서 배터리 온도가 낮으면 내부에서 웜업을 시킨다고 하더라고요. 좀 따뜻하게. 그런 기능이 있다고 합니다. 그리고 가장 이때 가장 위험한 건 영화에서 계속 대부분 거기서만 가져요 가장 위험한 건 캠핑카에 매립된 배터리가 메인 배터리와 연결되어 있을 때 아니면 이런 걸 통해서 제너레이터와 자동차 발전기와 연결되어 있을 때예요. 왜냐면 온도가 낮아지면 배터리 용량이 있어도 전압이 조금씩 떨어져요. 전압이 떨어지고 마치 방전된 것처럼요. 가장 근데 시동을 딱 걸면 제너레이터가 뭘 하냐면 배터리에 전압을 측정합니다. 전압을 측정해가지고 어이 배터리 전압이 굉장히 낮네 전압이 낮으니까 좀 빵빵하게 출력을 보내가지고 충전시켜 을 버려야겠어 하면서 처음에는 전압이 13V 아래면 스타렉스 같은 경우도 적게는 4 0 많게는 5 0암페까지 충전을 쭉쭉쭉 쭉 보내요 그러면 이거는 10%가 아니에요 갑자기 막 30%씩 전기가 들어오죠 그러면 배터리가 갑자기 부풀어 오르기도 하고요 부풀어 그러니까 캠핑카에서 겨울에 불 났다는 거 있죠 배터리에서 불난건 아니에요 부풀어 오르다가 단자끼리 서로 꺾어져 가지고 닫고 그렇다가 스파카가 팍팍팍튀면서 불이 나기도 합니다 이렇게 돌아가는 경우도 있어요 이렇게 배터리들이 붙, 붙이... 쭉쭉쭉쭉 일열로 붙어있는 배터리들이 붙으면서 이렇게 한 바퀴 돌아가지고 뒤지직 하는 경우도 있습니다. 그러니까 추울 때는 어떻게 되냐. 또 아까 스위치 얘기 또 나온다. 이거 만약에 자동차 배터리와 보조배터리가 연결되어 있다. 스위치를 다세요플러스선에다가 그래서 오늘 날씨가 좀 추우면 잠시 꺼두십시오. 꺼주세요 그게 배터리를 가장 안전하게 사용할 수 있는 방법입니다. 그리고 여러분이 인산철 배터리를 사용할 때 가장 위험한 순간이에요. 영하 10도 아래에서 시동걸일 때. 그때는 정말 위험합니다. 그리고 영하 20도에서 충전을 하면 안 되지만 의외로 괜찮은 거 있어요. 전기 쓰는 건 문제 안 돼요. 신기하왜 문제가 안돼요 충전은 강제로 화학반응을 시키는거예요 전기를 밀어넣어가지고 열로. 방전은 뭐냐면 얘가 자발적으로 화학반응이 일어나면서 전기를 내보내는거예요 추울 때 화학반응이 얼마만큼 일어나겠어요. 배터리가 감당할 수 있을 만큼만 화학반응이 일어나요. 그럼 어떻게 될까요. 추울 때 쓰면 출력이 평소보다 떨어집니다. 그러나 배터리는 손상이 가지 않습니다. 추울때 쓰는건 괜찮아요. 좀 성능이 저하되서 그렇지. 그리고 인산철 그 다음에는 이제 인산철 배터리 충전할 때 절대로 하지마. 충전 적정 속도랑 영하 10도에서 충전을 하지 말자 를했고요 인산철 배터리 충전 방법에 대해서 간단하게 알아볼게요. 첫번째 이런게 있습니다. 한전 충전기 음. 완전 충전기 그냥 가정용 충전기예요 집에서 220V에 꽂고 충전하는 거예요 이게 사실 리튬계열 배터리 충전할 때는 가장 좋고 확실합니다 그리고 아까 용량 얘기했죠 여러분들이 쓰는 모든 충전기에는 자 배터리 어떤 배터리 쓰는 거냐 그런게 있고 요거 14.6이라고 되어 있네요. 완충전압이랑 출력이 적혀 있어요. 만약에 이런 게 적혀져 있지 않은 충전기가 있다. 그러면 쓰면 안 돼요. 모든 충전기는 완충전압과 전류가 적혀 있습니다. 여기 10이라고 적혀 있죠. 이걸 보고 판단하면 돼요. 아, 이거는 120이니까 10분의 1, 10이 한 100이 정도 쓰시면 돼요. 이게 가장 확실하고요. 그리고 납 배터리 충전기로 인산철 배터리를 충전해도 될까? 이거 저번 시간에도 말씀드렸는데요. 뭐 충전해도 돼요. 근데 납 배터리 충전기는 종류가 워낙 많아요. 그냥 CCCV만 있는 것도 있고 충전 잘 됩니다 그런 건. 아니면 펄스 모드라는 것도 있고 단계가 있는 것도 있어요. 단계별로 납 배터리를 보호하기 위해서. 좋은 걸일수록 완충이 안 되고요. 그래서 저희는 항상 그래요. 내 쓰고 있던 납 배터리 충전기를 써도 되냐 물어보면 일단 써보세요. 써보시고 잘되면 그거 그냥 쓰시고 안되면 그때 또 구매를 고려하시면 되죠. 자, 요런 한전 충전기가 있고요. 근데 이제 캠핑카 같은 경우는 그집안 아파트 단지로 끌고 오기도 힘들고 아파트 지하 주차장으로 가도 뭐 어디서 전기 끌어올때도 없고 단독주택이 아닌 이상 그런 경우는 어떻게 충전을 하냐 그래서 많은 분들이 태양광이랑 주행 충전에 의존을 하세요. 태양광 편하죠. 태양광 뭐 주차만 시켜 놓으면 충전이 되고. 그런데 이제 태양광 패널 가지고 충전할 때이런 컨트롤러 쓰는데 그뭐잘 아시죠? 이거 제일 많이 쓸 거예요. 근데 이제 사소한 비밀 하나 알려드리자면 이건 MPPT라는 건데 뭐 아주 사소한 거 알려드리자면 그건 다른 시리즈로 한번 해볼 건데요. 태양광 따로 자리를 마련해가지고 가장 비싼 MPPT 컨트롤러를 쓰나 가장 저렴한 PWM 10만원짜리를 쓰나 만원짜리를 쓰나 효율 해보니까 10% 차이밖에 안 나요. 그 정확한 원인은 이유는 나중에 알려드릴게요. 뭐 간단하게 알려드리면 뭐 그러잖아요. 태양광 컨트롤러 MPPT가 있고 PWM이 있는데 MPPT가 효율이 좋다. MPPT 효율 좋죠. 이 MPPT 뭐냐면요. MPPT는 충전 방식이 아니에요. PWM은 충전 회로고 MPPT는 충전 회로가 아니에요. MPPT 뭐냐면 우리가 전기를 쓴다고 할때 우리가 사용하는 것은 에너지입니다. 전자를 소모하는 게 아니에요. 전자의 압력과 양으로 물로 비유를 해볼까요? 물을 가지고 물레방을 돌리는 거예요 아, 그럼 여기서 이게 물호스요 호스에서 물이 나오고 있어요 물이 나. 그럼 이 물을 가지고 쓰는 게 아니라 이 물을 가지고 물레방을 돌리는 거예요 물이. 그게 에너지를 쓰는 거예요 근데 물레방을 돌릴 때 그런 거 있어요 물이 나올 때 손가락으로 힘 조절을 잘하면 힘 조절을 잘하면 물레방아를 더 세게 돌릴 수도 있어요. 맞죠? 네. 세게 돌릴 수도 있어요. 그 원리랑 MPP는 원리가 똑같아요. 뭐냐면 힘 조절을 잘한다. 이걸 막으면 뭐냐? 압력이 높아져요. 압력이 올라가죠? 흐름은 약해지겠죠? 약간? MPP도 똑같아요. 태양광에서 생산되는 전기를 가지고 전압을 막 살살 조절해. 그래가지고 최고의 전압을 높이면 부하를 주면 은 전류는 줄어들 거예요. 근데 그러다가 우리가 쓰는 건 전압도 아니고 전류도 아니에요. 두개 곱한 값. 와트를 써요. 힘 조절을 잘 하다보면 그 와트가 제일 많이 나오는 지점이 생겨요. 그 지점을 찾아가지고 전기를 공급해주는 게 MPPT 회로예요. 자 그러면 MPPT 회로는 뭐냐 이것도 PWM이라고 보시면 돼요. PWM인데 MPPT 회로가 들어가 있는 거예요 좀더 패널에서 전기를 많이 끌어당기는 근데 웃기는 게 MPPT 모드가 작동하는 건 배터리 전압이 높을 때 작동할까요 낮을 때 작동할까요 성식상 높을 때 아니 꽘대지 아, 낮을 때왜 네. 네. 충전을 네. 빨리 시켜주려고 네. 배터리 전압이 높아지면 MPPT가 회로가 꺼져요 네. 그리고 얘네들은 낮 배터리 최적화되어 있기 때문에, 뭐, 테스트 해보시면, 13V만 조금 올라가도 MPPT 회로가 꺼져요. 뭐냐, 근데, 인산철 배터리는 5분만 충전시켜도 13V 이상으로 올라가요. 어? 뭐야, 이거. MPPT 옵. 그만큼밖에 못 쓰는 거예요, 인산철에는 뭐, 대충 막 설명한 거고요. 약간 틀린 것도 있어요. 그냥 물의 비율을 한 거고요. 그래가지고 올 여름에는 제가 한번 MPPT 충전 회로를 직접 설계해서 만들어 보려고 합니다. 인산철에 최적화된 걸로. 뭐냐? 이거 충전 전압까지 그냥 MPPT 모드로 풀 가동시켜 가지고 넣어버리는 그런 걸 한번 설계를 해볼거예요 공부하고 응, 있습니다. 이런 거 많이 쓰고요. 태양광 충전할 때 아까 주의사항보다 장기간 주차시켜 놓을 땐 잠시 꺼둡시다. 그 다음으로 이제 많이 쓰는게 주행 충전이에요. 자 그러면 주행 충전 방법 여러가지가 있습니다. 뭐 저같은 경우는 물어보면 그래요. 이런거 쓰지 마세요. 그냥 배터리랑 직접 자동차 배터리 플러스마스너스 직접 연결을 해도 됩니다. 라고 설명을 해요. 얘네들 역할은 뭐냐면 이거 배터리 아이솔레이터라고 부르거든요. 분리기 요거는 여러분들이 전기를 쓸때 전기를 계속 쓰면 두 배터리가 연결되어 있으면 메인 배터리, 자동차, 시동 배터리, 전기까지 다 써버리거든요 그럼 시동이 안 걸려요 그걸 막기 위해서 차단시켜주는 스위치 역할 밖에 안 되는 거예요 이런 걸 주행 충전으로 많이 쓰고요 그다음에는 그런 것도 써요 저희도 지금 만들고 있는데요 뭐 이런 것도 저희 만들고 있어요 진짜 삽질하면서 많이 만들었다 지금 단자도 다르죠? 여기는 스틱커공달 똑같은 거에다가 이렇게 요거는 옛날부터 저희 시행착오를 많이 했는데 드디어 이제 아예 처음부터 새로 만들어 가지고 만들었습니다 인산철 배터리를 완충시킬 수 있는 충전기예요 요건 1차 샘플 요건 2차 샘플 <웃음> 약간 다르죠? 단자 모양이 이런걸 만들고 있습니다 이런걸 사용하시는 분들이 있고요 근데 요런 건 가격이 비싸죠. 저런 거, 한국에서도 파는 게 있는데, 야, 40A CCCV 인산철 충전기 살려고 하니까, 30만원 넘어가더라고요. 좀 한번 싸게 만들어 봐야죠. 싸게, 더 좋게 나중에 소개를 해 드릴게요. 요런, 주행 충전을 하는 경우도 있고요. 그리고, 저런 것도 많이 물어봐요. 뭐냐면, 아, 내 차는 24V다. 근데, 파워뱅크는 1 2 v 예요 충전할 방법이 있느냐 그럴 때는 두가지 충전 방법이 있습니다. 첫번째 이거 쓰는거예요 태양광 컨트롤러 충전기라는 것 자체가 전압을 낮춰주는 DC-DC 컨버터예요 이걸 쓰면 24V 차량에서 12V를 충전할 수 있습니다. 이것도 나중에 지금은 짧게 오늘은 충전에 관한 얘기니까 나중에 한번 소개를 해드릴게요. 그리고 또 다른 방법은 이런 방법도 있어요. 자동차 배터리에다가 인버터를 달아요. 물론, 갖다 릴레이를 달아가지고 시동을 걸었을 때만 인버터가 켜지게 해야 되겠죠. 그런 다음에 인버터를 이용해서 한전 충전기로 충전시켜버리는 거예요. 그 되게 이상한 방법 같지만, 쓰는 업체에서 작년부터 달아가지고 차를 내놔봤는데, 카운티 업체죠, 결국은. 전혀 문제가 없다고 합니다. 저도 뭐, 일단 전기 하시는 분들한테 물어봤는데, 문제가 발생할 것 같지는 않다고 해요. 그래서 자동차 배터리 바로 인버터를 연결해서 한전 충전기로 충전을 하는 방법도 있습니다. 그런 방법들이 있고요. 그런 거는 나중에 이 자리에 선꺼번에 다 하진 못할 것 같고, 시간을 만들어서 요 모형, 우리 자동차 배터리랑 이거 가지고 한번 배선을 만들어서 보여드리겠습니다 그리고 다음 마지막 이제 거의 끝내려고 하는데요 그 한전 충전 주행 충전 지금 태양광 충전 세 가지 얘기를 했죠 그랬을 때또 항상 물어보는 듣는 질문이 있어요 뭐냐면 한전 충전을 하고 주행 충전을 할 때는 태양광을 잠시 꺼야 되지 않습니까 물어봐요 네. 그러면 그렇죠. 선으로 끄는 건 귀찮으니까, 오핀 릴레이 같은 거 써가지고, 끌수 있도록 회로를 만들 수 있거든요. 근데 저는, 이거 물어보면, 제가 이 자리에서 말씀드릴게요. 저 모르겠어요. 그, 릴레이를 달아도 되는지, 안 달아도 되는지는 모르겠습니다. 모르겠어가지고, 저 이피솔라에다가, 이피솔라 이 회사죠. 문의를 해봤어요. 아, 이거 차에 배터리가, 보조 배터리가, 자동차 시동 배터리랑 연결이 됐고 니네 이피솔라 컨트롤 달라고 한다 그럼 자동차 시동을 빡 걸면 엔진에서 전기가 올 텐데 그럼 태양광은 잠시 꺼아야 되지 않냐고 물어봤어 이쪽 회사에다가 안 해도 된대요 안전장치가 있다고 하더라고 자기네 그 정도 역전류 막 자동차에서 얼마를 써든지 자기네 제품 괜찮다 네 고장 안 난대요 그래 가지고 안 달아도 된다고 하더라고 이 회사는 근데. 모든 제품이 다 그럴 것같진 않아요. 어떤 제품은 자동차에서 전기가 세게 들어오면 고장 날 수도 있을 것 같습니다. 몇 군데 더 물어봤는데 자기네 제품들은 다 괜찮대요. 안 달아도. 네. 일단 이런 데 태양광 컨트롤러 업체 공식 입장은 안 달아도 된다고 라 합니다. 근데또 업체들 얘기 들어보면 안 달고 출시했을 때 고장 났던 경우가 경험적으로 분명히 있었대요. 근데 그거는 여러분들께서 스스로 판단해 을 보시면 될것 같습니다 왜냐면 제가 릴레이를 좋아하진 않아요 오픈 릴레이 으면대기저역이 있거든요 열나고 그래서 별로 안 좋아해 가지고 뭐 릴레이 는 것도 나중에 한번 해볼까요 오픈 릴레이 그런거 근데 이제 저런건 있어요 너무 충전이 많이 되지 않냐 자동차 제너레이터랑 여기서 그것도 물어봤어요 괜찮답니다 왜냐하면 전압이 올라가면 충전량 줄여준대요 그만큼. 알아서. 근데 이 정도 제품이나 그런 기능이 되겠죠. 너무 싸구려 쓰면 그게 안될 수도 있어요. 그러니까 그거는 여러분들이 알아서 판단하시라 저 같은 경우는 굳이 뭐달 필요가 있나? 그런 생각을 가지고 있습니다. 그래도 달아야 된대요. 업체들은 왜냐면 경험적으로 열 대를 보냈는데 한 대만 고장나도 스트레스를 받는 거예요. 그래서 달아야 된다고 하더라고요. 자, 뭐 오늘도 간단하게 수박 겉핥기식으로 알아본 보 인산철 배터리 안전하게 우리 사용하는 방법입니다. 오늘은 보관이랑 충전 두 가지 했어요. 또 궁금한 거 있나요? 우리 고객 질문 많이 들은 것 중에. 뭐 아까 이야기하셨던 거죠 태양광 충전기랑 음. 그리고 주행 충전기 같이 사용했는데 문제가 안 되느냐? 내가 네, 그 음. 나도 모르겠어 가지고 물어봤다니까 안 된대요. 네. 네. 안녕하세요. 그리고 그다음으로는 네. 그... 주인 충전기가 네. 양이 릴레이 방식 같은 경우는 매 충전하지 모르는 거잖아요. 모르죠. 자동차 제너레이터 가지고 네. 뭐4 0에서부터 뭐 5a도 될수 있는 거고 4 0어가될 음. 수도 있는 거고 아 근데? 그래서 자동차 연결할 때는 요거 하나 저것도 100a 이상 배터리 연결하세요. 뭐5 0어 조금만 배터리 연결하면은 한 번에 충전이 너무 많이 됩니다. 음, 네. 작은 배터리 는 연결하지 마세요. 그래서 저희가 네. 지금 제공하고 있는 120A에 는이 정도는 저희가 측정을 해봤는데 괜찮아요. 아, 네. 연결해가지고 전압 낮을 때랑 높을 때랑 얼마 들어가는 해봤는데, 그 밖에 안 들어가더라고요. 금방 전압이 높아지면서 처음에 10초 정도 한 40A 들어가더라. 근데 전압이 금방 높아지면서 그만큼 전기 많이 들어가진 않아요. 다음에는, 뭐, 배선 같은 거, 안전하게 배선하는 법. 그런 쪽으로 넘어갈 것 같습니다. 최대한 네. 사고 안 나고 안전하게 사용해야죠. 다음에 또 뵙겠습니다. 네. 다음에 또 뵙겠습니다.